너무 떨린다 쓱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아.. 가자잉 일단 칠카짜리 일단 복 한번만 보자 어떤지 이게 5카 붙어버리면 좀 대참사긴 한데 자 칠카 7카. 과연 칠카가 8카로 붙을 것인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면은 강화는 8카가 붙.. 부... 붙는건데 마에게 붙인다면은 처음인데 이번 한번 그 레전드 보여줄수 있는지 한번 오카 강화부터 자 이것부터 일단 한번 터뜨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시작 을 하는데 근데 오케이 해보자 터진다는 마인드보다는 일단은 붙여본다란 마인드 한번 그렇게 시작해서 똑같이 바로 팔카도전 으로 가는걸로 해봅시다 자 여기서 백승호 과연 여기서 붙어버리면 일단은 대참사야 자 갑니다 가자 자 여기서 과연 오케이 이복 오케이 이 정도면은 됐다 됐다 터뜨렸으니까 이제 붙는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그거 뭐지? 크리티컬 떠버리면은 바로 그냥 국화 가는거 아니야? 크리티컬 내면? 아 제발 자사카터뜨렸으니까 이번에 가자 진짜 거의 억분에 예 어? 그 정도의 확률로 국화를 갈수 있을지 근데 국화는 절대 못간다고 보고 자 이거 팔카 팔카 가야된다 자 팔카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아직까지 이게 와야돼 이 신이 와야된다 아 강화의 신 이거 가리기 갑시다 과연 이게 붙을지 안붙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딱 가리기 합시다 야 제발 붙자 진짜 팔카 붙여버리면 오늘날 최초야 진심 아 제발 백승호 팔카 제발 주세요 진짜 제발 운영자 넥슨 운영자 보고있다면은 과연 백승호 팔카 붙여보자 다운. 딱 3초 셀게요. 하나, 둘, 둘. 아, 너무 떨린다. 셋! 제발! 제발! 야, 진짜 이거 붙었으면 은 진짜 레전드야. 유튜브 각을 위해서 딱 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먼저 저부터 먼저 보고 보고 가도록 할게요. 연기 제가 연기를 한번 한번 해볼게. 진짜 붙었으면 한번 보자. 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와야 진짜 이걸 레알 레알 붙었어요. 진짜로! 야 진짜 붙었다 이거! 아, 유리에 비쳤다고요? 아! 아! 까비. 아, 이게 왜 유리에, 아, 비쳐가지고. 이거 유리가 실수했네. 아, 진짜. 까비. 그는 갔습니다. 아. 그래도 복구가 4카까지 됐으니까. 야, 다음에 또 해볼게요, 네네 전에 했게, 레전드인거야 진짜, 아... 까비, 죄송해요 야...